겨운기로 적재 후 농업작업장 사이의 운반작업은 유족구여금 및 장례비는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20-13106 나 토대로 여밀히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9년경 농업작업안전제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염소 퇴비를 경기 뒤 적재함에 싣고 내리막길 경사로에서 동로옆 왼쪽 약1 5 m 아래의 밭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약관 해석은 신의칙에 따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며 그럼에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제2호 라목에 정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우반작업 중 발생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사건보험약관에서 정한 농업작업안전제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호 감옥은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 이동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헌상 주거와 농업작업장 또는 출하처 간의 직접 이동만을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호 라목은 농기계 등을 이용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실제 운반작업을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규정하면 그 괄호 부분에서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라목의 규정이 직접이동 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적재를 위한 자재창고, 경유 등 통상적인 농용자재, 운반작업 전에 농기계 등의 이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라목의 규정이 주거지에서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의 직접 운반작업만을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라목에서 운반작업 전후 이동을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과로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농업작업 준비를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업작업에 따르는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제2호 라목이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직접 농용자재, 운반작업만을 의미하는 것을 제안하여 해석하는 것은 농기계 등을 이용한 농용자재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을 운반작업에서 제외한 위 가로 부분에서 배치됩니다. 농업인이 주거지를 출발하여 자재창고 등에서 농용자재를 싣고 농업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그런데 위와 같이 주거지를 출발하여 자재창고 등 통상적인 농용자재 적재를 위한 장소를 들러 농용자재를 적재한 다음 이를 농업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은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농기계 등을 이용한 주거와 통상적인 농용자재 적재를 위한 경유지 간의 이동은 농용자재 운반작업 전의 이동으로서 위제2호라목에서 정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운반작업에서 제외되지만 농기계 등의 농용자재를 적재한 후위 경유지와 농업작업장 간의 이동은 위 라목에 정한 운반작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제2농장은 망인이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운반작업을 위한 통상적인경유지라할 것이므로 위 경유지와 이사건 텃밭 등 간의 경운기를 이용한 퇴비 운반은 이사건 약관 제2호 라목이 정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운반작업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례비와 유족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